오늘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와 그 HTML 기본 구조랑 CSS 기본 사용법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볼까요? 네, 실행 되었습니다. 네, 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한글이고요, 한국어를 네. 지원을 해줍니다. 매우 좋아요. <웃음> 여기 보면, 와. 이거는 열려있는 폴더에요. 혹시 폴더 선택이 되어 있나요? 그 컨트롤 B <웃음> 누르면 떠, 뜨거든요. 컨트롤 B요? 네. 아, 네. 아, 네. 열었습니 네. 네. 그거나 요거를 누르면 떠요. 네. 그 네. 폴더 열기가 보이죠, 지금. 네. 네. 그래서 얘는 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폴더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네. 그 폴더 내에서 도는 거예요. 음. 그래서 네. 이렇게 아무 폴더나 하나.. 어.. 아무 폴더말고.. 이렇게 세폴더 하나 만들어서 폴더 선택을 하면은 애가 리로드되면서 보면 여기 3주차로 이름이 잡혔죠? 네. 세 폴더라서 아직 아무 파일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테마가 기본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 어, 네. 맞아요. 네 지금 여기 파일의 기본 설정에 색테마를 가면은 네. 저는 요걸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 이거겠죠? 네. 저는 요거를 쓰고 있고요. 이거는 유저마다 원하는 걸로 맞춰 쓰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설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설정이 정말 쉬워요. 여기 가면 설정 보이죠? 기본 설정 네? 네. 누르면은 지금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폰트 사이즈를 높여 놨어요 네. 근데 이제 다막 코드잖아요 네. 어려울 것 같지만 그냥 어, 여기다 한글로 폰트 영어로 하죠 폰트 치면 이렇게 나와요 아, 글, 크기로 되어 있구나 글꼴로 되어 있구나 번역이 글꼴로 되어 있네요 폰트가 아니라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픽셀을 제어합니다 되어있잖아요 네. 왼쪽에 편집이 떠있어요 그 이렇게 네. 누르면 설정에서 바꾸기를 눌러서 오른쪽에서 설정이 복사밖에 안되는데? 복사가 돼요 어, 네. 복사되면 가 어, 네. 여기는 수정이, 왼쪽은 수정이 안되는데 오른쪽은 수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24로 바꾸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바로 적용이 돼요네 바뀝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쓰는 폰트예요, 개발용 폰트. 음. 그래서 폰트도 이렇게 따로 설정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화이트 스페이스를 보여줄 거냐, 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페이스바가 4개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거를 어떻게, 그, 모두 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탭이랑 스페이스바가. 음. 음. 그리고 요것들은 이제 제가 쓰는 자잘한 설정들이고요. 지금 테마는 여기 있죠? 아까 여기서 설정한 테마가 자동으로 여기에 들어가요. 자, 설정은 그래서 여기서 찾으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설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키보드 설정도 있어요. 여기 바로 가기 키. 바로가위 키 누나도 이건 똑같을 거예요. 바로가위 키를 누르면 이렇게 키 바로가위 키 리스트들이 나와요. 음. 엄청 넵? 많아요. 전 여기서 조금씩 바꿔 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닫기를 창 닫기를 컨트롤 W 쓰고 있어요. 네. 그 윈도우 창 닫는 거랑 같네요. 네. 윈도우 창난강어랑 똑같아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편집기랑 음, 창닫기를 네. 이걸로 하고 있거든요. 그럼 편집기가 음. 다 닫히면 창이 닫혀요. 편집기는 이거고요 지금 네. 요런거. 여기에 떠있는게 이게 편집기고요 네. 요게 창... 아... 네, 요게 창이에요. 요 요. 음. 그래서 편집기가 다 닫히면 창이 닫혀요.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켜 있잖아요. 이 편집기가. 네 컨트롤 W, 닫고 컨트롤 W, 한번더 음. 네. 하면 은 꺼져. 음. a 십 e n Code. Mm-hmm. Kissipshu. Ashpara, k i s s 모든 편집기 닫기도 저는 쓰고 있어요 사용자 지 지정으로 돼있죠 음. 아 이거 기본값으로 바뀌었구나 네. 그게 편해요? 컨트롤 알트 l Q가? 네 제가 쓰던 습관이에요 음. 이런식으로 쉽게 편집을 할수있고요 이것도 고급 네, 개발자들은 여기 있어요 여기 키 바인딩 해가지고 제이슨이 있어요 누르면 네. 아까랑 똑같은 녀석이 나와요 근데 조금 다르죠? 탭을 눌렀을때 커맨드가 이거고 뭐막 어려운 문자들이 보일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인다. 네. 근데 이거까지는 안해도 되고요 네. 그냥 여기서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굳이 저거 안봐도. 음. 그래서 설정은 이렇게 두군데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 필요한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에디터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음. 네. 그럴 때는 여기 왼쪽에 확장이라고 있어요 제일 밑에 음. 누르면은 요렇게 음. 많은 것들이 플러그인으로 있어요 다 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웃음> 이거는 그러니까 저한테 아, 설, 설치된 거고요 이거는 받으셔도 될 거예요 뷰인 브라우저 네. 이거는 받으셔도 받으시면 편해요 그, 에디터에서 컨트롤 F1을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터에서 작업한 걸 컨트롤 F1 누르면 이제 바로 웹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설정한, 저는 크롬으로 설정해놨거든요. 이게 설정이. 아, 네. 아, 그게 되게 네. 편한 것 같아요. 컨트롤 F1을 누르면 은 브라우저에서 해당 파일을 열어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은 자, 일단 그렇게 돼 있고요. 파일은 네. 역시나 여기서 새 파일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플러그인에 설치해서 있는 명령어들이에요. 음. 그래서 새 파일, 인덱스, html 네. 왼쪽에 html이라는 네. 게 뜨죠. 네. 자, 그면자 html 기본 구조로 들어갈게요. 네. 저번에 설명했을 때 제가 태그 종류가 몇개 있다고 했죠? 그.. css랑 j s 랑 그, 음, 그.. 아니요, 문법이야. 아, 문법이야. 문법에서 태그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단일 태그랑 엿고, 열고 닫는 태그요. 아, 네네 네네, 그거 말한 거였어요. <웃음> 아, <네네. 웃음> 자, 일단 HTML은 문서예요. 네. 문서라서 이 문서가 어떤 걸로 작성되어 있는지 선언문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가로를 열고, 느낌표. 느낌표. 독, 독, 독 타입, 독 모식. 은 <웃음> HTML입니다. 네. 요게 HTML5 선언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이 이 문서는 HTML로 열고, 뭐야? HTML. 그 기본적인 걸 틀리시면 어떡합니까? 딱밤을 때리고 싶다. <웃음> <웃음> 자, 그 다음에는 HTML 다 아, 열고 HTML로 닫아주면은 이 태그 안이 HTML인 거예요. 네. 그리고 HTML에는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헤드 영역이 있어요. 네. 아, 예, 이 에미션도 있구나. 헤드도 역시 HTML과 똑같이 열고 닫아줘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여기는 이제 컴퓨터 인지하는 영역이고 이제 유저가 보는 영역이 있겠죠. 네. 그거는 바디예요. 네. 열고 닫아주고. 그러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요. 이 부분은 네. 유저가 보는 페이지예요. 그래서 그냥 view 유저 해놓고 여기에는 탭한번 누르신 다음에 네 타이틀 문서 제목이에요. 네 도큐먼트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합니다. 어, 지금 플러그인 안 깔려 있으실 테니까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파일 하나 생성이 됐죠? 네 이거를 열어 보면은 여기 뷰 유저 보이시죠? 네이 아까 네, 바디가 여기에요. 네 그래서 바디는 실질적으로 유저가 보는 화면이고요. 도큐먼트는 위에 있죠 여기. 네 그래서 컴퓨터가 음, 인식하는 어, 네.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타이틀이라서 유저가 볼 수도 있는데 컴퓨터가 이 문서의 제목을 인식해서 여기다 올려줬기 때문에 볼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 헤더는 컴퓨터, 컴퓨터들이 인식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하나만 추가하자면은 HTML에 속성이 있어요 네. 랭이라고 속성을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요. ko라고 적어주면 은이 문서는 htm5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는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랭은 꼭 기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벽, 완전히 기본적인 구조예요. 저 질문이 있는데 랭을 선언하는 게 혹시 다른, 다음 사람이 뭐 누가 수정할 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 브라우저에서 해당 페이지를 인식할 때, 아, 이 페이지는 네. 한국어로 되어 있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헤드 여기까지는, 여기는 이제 바, 어, 바디를 제외하면은, 요 유저 뷰, 뷰 유저 여기 바디를 제외하면은, 다 컴퓨터가 읽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아이 문서가 한국어구나. 이것도 아이 문서가 HTML이구나. 아이 문서 제목의 도큐먼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 주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 CSS를 보여 드릴게요. 아니다. 보여 드리기 전에. 자,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도큐먼트 페이지 있잖아요. 네. 이 페이지 보면 뷰 유저가 띄어져 있어요. 화면이랑. 네. 네. 이게 여백을 없애실 건가요? 여백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바디에 보면 은 저렇게 주황색으로 여백이 보이죠? 네요 주황색 이게 모든 브라우저마다 달라요 극혐이네요 <웃음> 모든 브라우저마다 달라서 그래서 Reset CSS라는 걸 사용을 해요 요 기본적으로 있는 이 CSS를 리셋시키는거야 0으로 그래서 리셋 CSS는 제가 사용하는게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네, 이유가 다 써져있어요. 네, 캐릭터셋 선언 엘리먼트들의 뭐 제거 이런식으로 옵션들이 써져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요 네 자, 저는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새 파일 아까처럼 어,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common css라고 명명을 해요 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복사했던 것들을 이렇게 붙여넣습니다 네. 저장 근데 다시 브라우저로 가서 이거를 보면은 적용이 안돼 있을 거예요. 네. 그럴 까요그 어, 연결이, 연결이 안 되는데. 네, 음. 오, 정확히 다 다들 알고 계십니다.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그 링크라고 이렇게 스타일시트를 연결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href가 네. 주소고요. 이 이것이 타입이라고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CSS를 연결할 것이라고. 그래서 네. common.css를 연결을 하고 저장을 하면 딱 완전 바짝 붙었죠. 응. 음. 어, 네. 기본 그렇습니다. CSS가 사라졌어요. 여기. 그렇습니다. 하면은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시 리셋 CSS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브라우저마다 다 다르게 나와버리겠죠. 네. 그래서 리셋 CSS가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거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네.